자,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바로 다운 스윙 때 공을 조금 더 강하게 치기 위해서는 이 상체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겠냐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어, 우리가 뭐 영상을 이것저것 많이 접해보고 레슨을 많이 받아봐도 하체가 어떻게 움직여야 된다, 팔이 어떻게 던져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들어봤어도 상체의 움직임, 내 어깨, 그리고 뭐 가슴이나 배, 이렇게 상체의 움직임은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그렇게 이해를 많이 못 하고 계신 분들이 좀 많으실 거예요. 혹은 많이 못 들어 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드라이버의 경우 조금 더 공을 멀리 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상체가 움직여야 되냐? 내가 원하는 대로 공을 보내기 위해서는 내 상체가 다운 스윙을 할때 어떻게 움직여야 되냐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해요. 자,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백스윙 내용과 다운 스윙 내용을 종합해 보면은 자 백스윙은 최대한 오른팔을 곧게 뻗어주면서 쭉 밀어준 상태에서 클럽이 기울어져 있는 이 각도에 따라서 코킹을 해주신 백스윙 탑을 만들어 놓고요. 자그 상태에서 이렇게 클럽을 쭉 뿌리고 던져주고 오른팔을 아래로 쭉 뻗어줄 때 내가 보내고자 하는 구질에 따른 하체의 움직임이 있을 수 있겠죠. 다만 그 하체의 움직임이 있을 때이 상체도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약간 씩 스윙이 틀려져요 먼저 백스윙 때 상체가 오른쪽으로 딸려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자 백스윙을 간 상태에서 다운스윙이 들어올 때 내가 좀 높은 탄도의 드로우성 구슬을 치고 싶다 그러면 은그 상체를 이렇게 뒤에 놔둔 상태에서 하체와 팔만 가지고 상체가 최대한 백스윙 탑에서의 위치를 고수를 하면서 어깨가 열리지 않고 상체도 이렇게 살짝 기울어진 상태에서 다운 스윙을 진행을 해주시면은 조금 더 높은 탄도의 인아웃 스윙, 어퍼블로우 스윙을 가지게 되면서 조금 높은 하이드로우 부지를 가지게 되실 거예요. 여기서 백스윙이 간 상태에서 상체를 오른쪽으로 약간 이동을 시켜주면서 백스윙이 가고 자, 그 상태에서 상체가 뒤에 뻗치면서 공 쪽으로 팔을 뿌려주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클럽이 옆에서 어퍼블로우로 들어오는 거를 보실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 뭐 공이 나오는 것처럼 아주 약간 높은 하이드로성 우 구직이 나오게 되죠. 자 나는 몸이 살짝 오른쪽으로 이동이 되는데 스웨이까지는 부르지 않아 스웨이 정도가 움직이진 않아도 약간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나는 공을 좀 낮고 힘있게 보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내 셋업 때 위치까지 돌아와 주거나 혹은 셋업 때의 위치보다 약간 더 왼쪽으로 이동을 해주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체의 각도가 기울지 않는 선에서 왼쪽으로 기울지 않는 선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쭉 이동을 해주면서 왼쪽 어깨를 오픈을 해주게 된다면 조금 더 다운스윙 회전력, 회전의 힘이 좀더 강해지게 되면서 클럽 스피드도 늘게 돼요. 그러면서 임팩트가 기울어져서 들어가는 게 아닌 일자로 세워져서 들어가기 때문에 공이 조금 더 낮고 힘있게 출발하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상체의 기울기만 다르기에도 약간의 탄도가 달라져요.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스윙이 백스윙 때 우측으로 밀리지 않고 제자리에서 회전을 한다면 은 다운스윙 때 이렇게 제자리에서 뻗쳐주면서 다운스윙이 들어온다. 여기서 상체가 회전을 하지 않고 최대한 뻗치면서 들어온다. 라고 하시면 은 굉장히 낮은 구질의 드로를 우 치기 위한 끌고 들어오는 스윙을 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다운스윙 방식이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버티면서 공을 치는 것보다는 그냥 회전으로 조금 더 드로우의 앵글을 줄여줄 수 있는 인아웃 스윙이 심하지 않게 뭐 수치로 따지자면 대략 한뭐 0도에서 2도 사이 정도 나올 수 있게 다운스윙을 시작할 때 왼쪽 어깨가 이렇게 버티면서 다운스윙을 하는 게 아니라 왼쪽 어깨가 왼쪽 골반과 같이 오픈되면서 다운스윙을 진행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이렇게 되면 어떤 공이 나오냐, 몸이 제자리에서 오픈이 되면서 스윙을 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약간 뒤로 기우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여기서 내가 상체를 뻗티면서 스윙을 하면 똑같이 기울지만 내 몸이 아래를 보고 있기를 클럽을 충분히 끌고 들어와서 눌러 때릴 수가 있어요. 많은 아마추어분들은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백스윙 때 회전을 한 상태에서 최대한 돌지 않고 뻗티면서 때리는 게 볼의 탄도를 조금 더 낮게 만들어주면서 공을 좀더힘 있게 출발시켜 줄 거예요. 다만 이런 타이밍을 잡기가 조금 어렵거나 혹은 좀더 편안하게 공을 치고 싶다. 라고 하시면 은 백스윙이 들어간 상태에서 다운스윙 클럽이 던져질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쪽 허리와 왼쪽 어깨가 둘이 같이 제자리에서 오픈을 시켜주신다면 은 내가 굳이 어려운 릴리스 동작을 하지 않더라도 몸통과 함께 클럽이 자연스럽게 회전을 해주면서 조금 더 흔히들 말하는 몸통 회전, 몸통 스윙 혹은 몸과 클럽이 함께 움직이는 조금 더 일체감이 좋은 스윙이 나오게 돼서 아무래도 조금 더 미스샷의 확률이 줄어들고 공이 조금 더 힘있게 출발하는 데 도움을 많이 줄 거예요 다만 어떤 스윙이든지 간에 내가 백스윙 때 체중이 오른쪽으로 가든 제자리에서 돌든 혹은 반대쪽 왼발에 체중을 잡아놓고 스윙을 하더라도 제일 잘못된 다운스윙 때 상체 이용 방법은 바로 몸이 이렇게 왼쪽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각도가 왼쪽으로 기우는 각도가 나오면서 다운스윙을 하시게 되면 은 공이 잘 맞는다고 하더라도 드라이버가 지나치게 찍혀 맞으면서 공이 잘 맞는다고 하더라도 드라이버가 이렇게 찍혀 맞게 되면서 뭐 흔히들 말하는 뽕샷이라고 해서 공이 힘없이 위로 높게 뜨거나 혹은 덮어치는 스윙이 나오기 굉장히 쉬워요 그러기 때문에 항상 나의 상체는 백스윙이 간 상태에서 안 돌아오는 것도 어느 정도 문제가 될수 있지만 지나치게 왼쪽으로 나가는 것도 문제가 될수 있어요. 가장 편하게 치기 위해서는 백스윙 때 체중이 혹은 내 상체가 오른쪽으로 넘어가든 제자리에서 돌든 다운스윙 때는 가급적 그 위치를 지켜주시거나 혹은 내가 컨트롤이 된다면 은 내가 셋업 때의 위치로 다시 돌아와주시면서 스윙을 하시는 게 제자리에서 위치를 고수하면서 치거나 셋업 때의 위치로 돌아와주시면서 스윙을 하시는 게 상체가 가장 올바르게 미스샷을 줄이면서 공을 치는데 많은 도움을 되실 거예요.